티앤이 염소고기 먹자고 해서 따라온 곳이에요 여기 식당 여기가 미케비치하고 한강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이 꽤 크고 나름 현지인 사람들한테는 염소고기로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 우악 여기 염소 매달아 놓은 거 보지? 이뭐 근데 이렇게 염소를 이런 걸 처음 봐서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정육 가면 소나 돼지고기도 요런 식으로 통째 매달아 놓기는 하죠 아유. 식당해라식당하면 안먹어야지 나는 여기를왜 따라온거야 자 아무튼 들어가볼게요 식당은 엄청 커요 아 저거는 뭐지? 아 식당이 상당히 대형이네 와. 지금 식사시간이 아니라 뭐 사람이 많지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 대충 분위기봐서는 아마 저녁때는 사람 엄청 찰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죠 아, 우리나라 분들도 이게 뭐 이것저것 막 약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술 많이 담거는데, 어, 베트남도 그런 건 똑같나 보네요. 이렇게 막 술을 담거요. 병원에 보니까는 막,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약초 같은 거겠죠? 어, 이렇게. 뭐, 만약에 제가 여기 혼자 왔다면 주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희엔이랑 그러니까 같이 오니까 희엔이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희엔 와이프가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 베트남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염소고기 한번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희엔한테 부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희엔이 알아서 데리고 오겠죠? 여기 식당 자 저는 잘 보니까 히엔하고 히엔이 알아서 주문을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네, 이런 걸 주네요 요거는 뭐 땅콩 같고요 얘네 이렇게 봉지에 나오네 깔끔하네요 웬만한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접시에 담아서 나오잖아요 그리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그 동그랗게 뭐깨좀 박혀져 있는 그런 과자 같아요 이거 당연히 뜯고 먹으면 뭐돈 따로 받겠죠 근데 뭐 베트남 식당이 얼마나 하겠어요 자 알아서 시킨게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가 있는지 징그러운거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딱 봤더니 일단 고기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늘 마늘을 통째로 넣네 그 다음에 요거는 깻잎처럼 생기긴 했어요 깻잎인가? 깻잎? 깻잎! 어 깻잎? 진짜 깻잎? 어우 응, 응. 좋아 마늘! 어아 마늘을 알고 나도 일단 자연스러운 네,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스팀기 같은데 우리나라 뭐 수육이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우리나라 수육 시켜 먹을 때 저런 식으로 스팀에 짝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니까는 아, 아 오케이 찜 요리 찜 요리 보여줘. 보면 희연이 이거 알려줬어요. 이게 찜 요리래요. 이게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합합 예합. 아, 예, 지금 시킨 게 예합이라는 이름이래요. 씹률이야. 아 소스 볼게요. 뭐 왔는지. 네, 요렇게 왔어요 소스. 지금 여기 이거하고 이거는 제가 좀 대충 알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이거, 이거, 새우. 아, 새우. 이것도. 어. 이거 새우. 이거 또 이거 새우 발효 시킨 거예요. 이거는. 냄새. 이거는 어,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된장 맛 나요. 된장. 아 어, 된장 맛 된장. 나고. 어. 이거는 야. 새우 발효 시킨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히에는 저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도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그 그 젓갈 냄새 좀막 심한 데는 코 막잖아요 한시장도 젓갈 냄새가 좀 심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에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갈 좋아하죠 그렇죠네 요거 우리나라 새우.. 새우젓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이건 새우를 완전히 갈아갖고 발효시킨 거 이것도 비슷한 거 네. 찜요리 오케이 자 한번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끄기 시작했으니까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M1, m m m 후회? 후회? 후회? 후회? 아, 왜? 왜? 아, 오케이. 아. 아이고 이렇게 염소를 아 스풀에다가 돌려서 아, 1팔 빠지겠네 이거 하느라고 기계식으로 하지 힘들겠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염소가네 이렇게. 이게 뭐 털도 없애고 겉에 그 껍질도 바삭바삭하게 하고 뭐 그런 작업인가? 아 이렇게 만드는군요 예전에 돼지를 이렇게 돌리는 거 봤어도 염소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처음 보네 가까이서 볼까 어. 아이고 이 염소는 눈뜨고 죽었네 눈뜨고 죽었어 아다 익었어요 이제. 이제 다 익은 모습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아 저기다가 네 이, 이파리에다 싸고 그 다음에 저 된장 맛나는 소스에 찍어서 아유 음. 그냥 잘 먹네. 이거 시키면 야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채가. 이거 뭐야? 그... 바나나 나무. 아 바나나 나무에서 나온 거. 이거는? 이거 망고 똑같아요. 망고. 이건 깻잎. 깻잎, 말고. 깻잎 아니고 베트남잎. 어 음. 아, 오케이 이거. 레몬그라스. 맞아. 아. 이건 레몬그라. 레몬그라스래요. 레몬그라.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라임도 있고요. 뭐아 암튼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처음 보는 식물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야채랑 같이 먹나봐요. 이렇게 소스 찍어서. 자, 그럼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제가 아니야, 이렇게 고른 이렇게. 첫 번째.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섞는 된장 가다가 찍어. 찍어. 네, 꽉꽉 찍어. <웃음> 많이 찍어. 그 다음에 그릇에 나. 음, 응. 그 다음에 저 이빨이, 네, 요거. 가았어요 손으로 그냥 싹게요 요렇게 네. 해서 네. 먹어볼게요 음. 여기 여기 전에 제가 리뷰를 좀 봤는데 한국인 입맛에는 안맞다 뭐 이런 리뷰가 좀 많이 있었,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염소 냄새가 안나요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 있는 노란색 소스에 찍어서 아까 그 깻잎같은거 비슷한거 베트남 이빨에 싸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소고기를 우리나라 깻잎에다가 그다음 쌈장에다가 넣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뭐 만약에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요, 주문한 찜요리 요거 시키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데요 는자 거의 다 먹었어요 이게 어,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향 그. 염소 특유의 냄새 절대 안 나요 껍질에서 조차도 안 나요 음. 그러고 지금 이거 뭐 우리 마사지과에 가면 많이 그 맞는 향냄새 레몬 그라스 요거 거든요 요 레몬 그라스 우리나라 무슨 뭐 쪽파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거 어떻게 먹냐면요 은 여기 아래 요 소스 있죠 요거 새우 발효 시킨 거 요거 새우깡 맛이랑 똑같아요 거부감 전혀 없어요 뭐 젓갈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만큼 잘라 그리고 요 레몬 그라스가 물어보니까 좀 약간 약간 맵대요 약간 먹어보니까 좀 맵네요 그래서 요 끝에만 조금 잘라서 조금만 드세요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와, 새로운 경험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이헨이 얘기하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요거를 약재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요걸 사서 레몬 그라스는 요 녹색 부분을 먼저 먹는게 아니라 여기 흰색 부분을 여기 끝에를 좀 들어오니까 잘라서 그 다음부터 찍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5분 뒤에 배 아픈 게싹다 없어진대요. 배 아픈 게 진짜 싹다 없어진대요. 희엔이 그래요, 네, 그지? 대장마 어. 그 응. 고향, 아, 고향 고양, 고살 때, 아, 어. 어, 고향살 때, 배 많이 아팠어, 고양살 때배 많이 아팠는데, 학교 뒤에 있어요 하나 먹고, 아, 학교 아래. 뒤에 밭에서 이걸 뜯어갖고, 예. <웃음> 진짜요, 그지 뭐 아니요, 알았어, 서리했네, 서리. 어렸을 때배 아플 때 학교 뒤에 요 레몬 그로스 키우는 바시 있데 거기서 그냥 하나 뜯어 갖고 자기는 맛도 아닌데 이거 먹었더니 배아픈게싹 났대요 뭐희연이 그랬다니까 그래, 그런 줄 알아야죠 네, 뭐. 그때 아, 약수요 희연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었대요 또 시골 동네니까 네, 이거 먹었더니 배아픈게싹 났다고 하네 신기하네 옛날 아버지 세대 때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이걸 먹었더니 이게 낫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정격 전격, 정겹고 너무 재밌네요 자 저희가 방금 먹은 찜요리가 이름이 요기 첫번째 여기에 있는거 요거요 손가락으로 대학국린 이라고 희앤엔 예, 얘기하네요 거 요거 세개 요거 시켰어요 18만동정도나 17만4천동 예. 문화돈으로 얼마에한 6천? 아니 6천원이 아니라 얼마전에 9천원 정도 예, 나오는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시킨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는 국물요리 보시죠? 아직은 이제 좀 끓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좀 볼텐데 요거는 뭐냐면요 은이쪽 페이지에 네, 25만동 이라고 위에 가격이 써 있잖아요 요 중에서 요거래요 요거 대싸우망 대싸우망 이래요 요거 자요 국같은거 시키니까는 요렇게 네, 쌀면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베트남 스타일의 시금치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왔어요 자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냄새는 약간 우리나라 김치찌개에다가 고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일단 냄새는 저는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약간 거부감은 있어요. 일단 뭐, 먹어봐야겠죠.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에는 염소고기하고 대나무 축순을 주로 넣대요. 었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아 어, 지금 희엔이 네, 여기 보여준 요게 이제 대나무 축순 예. 네, 오케이. 아 이게 축순 냄새구나. 맞아, 맞아. 이게 죽순 냄새가 좀야리꾸리한데 이게 어 죽순이다라고 생각하면 먹을만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샤브샤브식으로 먹네. 시금치 담그고, 어 샤브샤브. 나중에 면도 여기다가 담그는 거? 아니야. 면은 여기다가. 아 면은 그릇에다가 따로 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면 위에다가 올려서 그러고 먹으면 되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네 복수를 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 저 염소고기하고 죽순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아, 우리나라 진짜 전골 시키면 이렇게 왜 개별적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일단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저 떠주, 떠주기까지 했는데 못 먹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 고맙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먹으라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 어, 고기에 이제 비계 붙은 거. 뼈도 있네 아아 아, 여긴 염소도 동물이니까 뼈가 있겠죠 네, 어, 이것도 뼈가 있네 아니 얘네 예, 자기거는뼈 없고 고기만 있는거 푸더니 제거는 이렇게 푸네 섭섭하네 <웃음> 갑자기 저 부부에게 미안하네요 지금 이렇게 떠졌는데 이게 이제 좀 냄새가 좀 세. 이거는 한국사람들한테 좀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어떡하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 또 고기를 또 시켰어요. 이거 대충 보니까는 야, 이거 숯불에 아까 전에 아저씨가 막 돌리던데 그거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가봐요 소금 음. 여기 아, 후추 어, 소금. 아, 후추 소금 후추 소금 동글동글한 게 후추 후추 아, 애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애플 민트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그기에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건가봐요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제가 평을 말씀드릴게요 야 아, 이렇게 이제 잘라줘요 숯불은 먹을만 하겠죠?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그냥 뭐 돼지고기를 숯불에 거서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쫄깃쫄깃한 돼지고기 저는 그냥 먹었는데 요거에다가 찍어서 야채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이 숯불고기도 먹어봤어요. 네, 나름대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껍질에서 살짝 염소 냄새가 조금 나요. 아무튼 저희 세개 먹어봤는데, 염소수육, 그 다음에 요거 염소숯불고에, 국물. 뭐 순위대로 뽑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염소수육이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2등, 그 다음에 이 국물은 3등. 전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야. 대략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다 익었네 아저씨가 겉에다가 기름 같은 걸 바르는 건지 뭘바르는데 근데 저게 이제 염소에서 떨어지는 기름인지 와... 대단하네요 오.